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고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임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고 또 구원의 감격 누리며 이 세상의 발걸음 기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음,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았던 본문 말씀 가지고 어, 또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좀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16절과 17절에서 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였습니까? 유일한 자랑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는 구원론의 중요한 3대 요소를 저희들이 배웠었습니다 전적 타락, 오직 믿음, 제한, 속죄 이렇게 배웠었어요 제가 이 지난주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못 봤는데요 이번 주에 오늘 와서 제이 설교문을 번역한 그 번역문을 쭉 읽으면서 이제 중고등부 성경공부 시간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유, 번역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인도를 너무 잘하시고 또 번역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또 지금 와서 광고를 보니까 그 귀한 분들을 더 찾으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맞들면 낫다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같이 은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다음 세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에도 너무나 감격했는데 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이들 뒤에서 왔다 갔다 고뭐 강대상에 나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예, 다시 좀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오늘, 성경 말, 오늘 이 설교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 만만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어질 텐데요 이 오늘은 좀 17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는데 17절에서 바울이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7절 제가 다시 복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대주제라고도 어,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말은요 이 17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17절의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구약이 쓰여진 목적 또한 구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복음 또한 제대로 볼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내용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 시간을 좀 보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디카요스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디카요스네이라는 단어 동사형의 뜻은요 옳은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해석을 토대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크게 한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justice. 저스티스랑 그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어내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faithfulness 이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e groundwork of our salvation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토대이다 그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 구원의 토대이다 이렇게 설명을 칼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톰 라이트라는 분은 하나님 의의를 언약적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정의로운 행동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상태,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난 상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아담과 아담의 이 타락 이후에 끊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의로움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The righteousness here is not God's righteousness. 이거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한 의로움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but that which He p r o v i d e for Hi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Uh, who do not have any righteousness?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팀켈러 목사님도 어거스틴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조금 비슷한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의의를 Alien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외래적인 의, 외부적인 의라고 그렇게 본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 Righteousness is not our own, it is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요. 어, 쉽죠? <웃음> 예, 뭐 하나님의 의뭐이 정도야 뭐 그냥 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 가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의로움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번 3번 중에. 4번이 또 있죠? 예, All the above. 예, 위에 거 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설명한 것들을 통 털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정의를 내릴게요. 좀 어렵시, 어려우니까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의란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 공로와 의로우심이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되었던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에덴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사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아멘, 아멘. 뭐 정확하죠? 네. 설명하다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그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딱한 문장, 한 아주 짧막한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내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그죠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여기에서 나타났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직접 볼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revealed 했다, revelation 됐다라는 계시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타났다, 드러났다, 계시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3장 25절 로마서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나의 삶에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되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벌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매일매일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기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미소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그 어떤 장소에서도 결코 숨겨지거나 감춰질 수 없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revealed, 이 게시되어진 사건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하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춰진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모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의로움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도록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 아직까지 모르고 못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성령을 통해 받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제 오늘 본문 중간에 기록되어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들, 저희 재건 장로 재건 장로교회 <웃음> 언제 이름이 바꿨 이름이 바뀌었죠? <웃음> 에덴 개혁 장로교회, 재건 남가죽교회 저희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은 이 구어 이 믿음에 어, 대한 이세 가지 종류를 여러 번 들으셨는데요. 음, 먼저는 구원적 믿음이 있어요 Faith of Salvation이라고 하겠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위한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의 특징은 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예, 뭐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구원을 얻고 더 적게 받은 자는 더 적은 구원을 얻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두 번째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성화적 믿음, 성화를 위한 믿음 The Faith of Sanctification 요거는음 믿음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믿음인데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들 또는 사명들 소명들 그런 걸 감당할 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특징은 음, 사람들마다 다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마다 다 있긴 하지만 그 믿음에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저게 던질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렇죠? 벌써 여기에서의 믿음이 여기의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성화적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성화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화적 믿음의 그 크기의 양과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조금 더 크다고 해서 그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에게 왜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 벌써 받으신 사람이다 구원하신 구원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구원적 은혜와 성화적 이 믿음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아, 이두 가지를 구원,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잘못하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화적 믿음을 보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직분자들의 성화적 믿음을 보고 구원적 믿음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어, 베드로를 예를 들어, 이거는 여기 성경 저기 설교문에 없어서 번역 통역 잘 해주실 텐데, 아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굉장한 성 믿음이죠, 예, 믿음이죠. 근데 그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결국에는 뭐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 도망갔죠. 그런 자리에 있었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구원 못 받은 저건 꼭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이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성화적 믿음에는 크고 작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작은은 때에 따라서 작을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 이 성화적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그런 합이 협박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될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아무리 성화적 믿음이 강하고 열심히 서, 섬기고 설교하고 강, 뭐, 강론하고 또 어,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 아이고 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행위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하지 말라고요? 비판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예, 이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어,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Everybody say? 예, 그죠 예, 막 교회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홀리 홀리 막 이러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싸우고 막막 뭐, 이런 모습들 보이죠? 예. 네, 그 모습 보고 아, oh, he's, he's not a good christian or he's not a true christian or she's not a good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왜왜왜 그렇죠? 하나님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두 가지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가지 마지막 믿음, 종교적, 세상적 믿음이 있는데 Faith of Secularism,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세상적 욕심이나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상의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만을 바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세상적, 종교적 믿음이죠 그이 믿음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그 우상이 중심이 아니라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것을 세상적,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만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신다면 그건 종교적, 세상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비로소 그게 진정한 성화적 믿음, 구원적 믿음이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어떤 쪽이세요 네, 후자인신줄 믿습니다 <웃음>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웃음> 주여 <웃음> 자, 자이세 가지 믿음 특별히 이제 성경적 그리스도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 제가 이두 가지 믿음을 어, 설명을 드린 이유가요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의 그첫 번째 믿음이 구원적 믿음에 대한 예용이고요 두 번째 믿음이 어, 성화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적 믿음 그리고 구원적 믿음을 토대로 이르게 되는 성화적 믿음 요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적 믿음이 성화적 믿음의 성장을 보필한다라는 거죠. The faith of salvation supports the faith of sanctification이라고 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적 믿음 없이는 성화적 믿음도 뭐라고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좀 여기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성화의 삶이 구원적 믿음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적 믿음으로 영생받고 구원적 믿음이 바탕이 된 성화적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과 성화를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걸 또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반쪽짜리 믿음 혹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저기 멋있는 어떤 천국 뭐막 그런 어떤 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그런 구원자 도 구원자 되신다 여기만 믿으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또 뭐로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주인 되신다 Jesus is my Lord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이두 이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천국 좋은 곳에 나를 데려다 주실 분이다 이거, 이거 뭐예요? 종교적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무슨 믿음일까요? 구원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구원적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이거는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성화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리려거든 자기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그 성화의 삶을 살아 살아 가게 되어 살아 가라. 살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믿음이 성도의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원자라는 것은 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무슨 신여? 이 그렇죠?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두명 안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을 때그 귀신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신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이 저주받을 심판받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하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장 19절 20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를 믿느냐 잘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성화적 믿음 없는 구원적 믿음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귀신과 성도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뭐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예, 그강권적인명령에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차이 귀신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여기 없, 없어요 번역 잘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냐. 가장 큰 차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냐.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 성도들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예, 끝낼까요? 네, 아, 할렐루야. <웃음> 예. 아, 요즘에 인권인권하는 시대 속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 이, 어, 신권이 인권을 앞선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The divine right precedes human rights. 인간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고 이 인권의 중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소수 이 소수들이 구, 이 보호받고 또 도움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것 죄라고 하신 건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권이 인권을 앞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의 권리, 주님의 주권이 나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명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또는 주인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믿음이 구원적 믿음이 바탕이 된 성화적 믿음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의 신권을 또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쭉 말씀드린 이것보다... 이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원적 믿음 없이 성화의 열매만 열심히 맺는 것 문제예요 예수님 모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요 직분자는 모뭐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직분자는 교회도 신앙 고백,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신앙 고백 없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적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적 믿음 없이 성화적 믿음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뭐 해요?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저 잣대질하고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화의 열매, 또 문제는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적 믿음을 얻어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세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거 아니에요. 구원적 믿음 없이 성화적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고 자기 영광 위에 살았던 게 문제죠. 구원적 믿음 없이 성화적 믿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구원 이루어보겠다 구원적 믿음 얻어보겠다 내가 한번 어, e a n 해보겠다 gain 해보겠다 이게 문제였죠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적 믿음이다 구원적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구원적 믿음 있은 후에 성화적 믿음 있는 거다. 그래서 19절 밑에 1장 쭉 한번 보시면 이 구원적 믿음 없이 성화적 믿음만 가지고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모습들을 적나라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 내용인 거죠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의로, 의인으로 로의 여김 받고 구원받게 되는 믿음은 구원적 믿음은 성화적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 다른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헬라어 보면 여기서 끊겨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적 믿음이 성화적 믿음을 보필한다, 바탕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성화적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 이 구원적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 크고 작은 크고 크기는 다르지만 그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시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붙드실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하나님 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